네 안녕하세요. 윌리윌리 김윌리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하고 있는 선크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꼭!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쏘네츄럴의 UV 프로 톤업 선크림인데요. 쏘네츄럴의 선크림은 총 3가지가 출시가 됐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생기있는 핑크 톤업의 선크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핑크 톤업의 선크림이다 보니까 핑크 컬러의 튜브 타입의 패키지로 되어 있고요. 자외선 차단 SPF 50에다가 톤업을 동시에 도와주는 핑크 톤업 선크림이에요. 제형은 뻑뻑하지 않은 라이트한 수분크림과 같은 제형이고요. 촉촉하게 발리면서 탁하게 올라가지 않고 투명하게 맑게 올라가요. 제가 지금 피부에 올리면서 좀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소량을 올리지 않고 좀 적당한 양을 좀 올려서 보여드릴건데 이게 컬러감이 복숭아빛 핑크베이지 컬러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톤업 선크림을 올릴 때 보면 엄청 탁하게 올라가거나 뻑뻑하게 올라가는 제품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바르다 보면 아 이게 너무 탁하다 아니면 너무 뻑뻑하다 막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핑크 톤업도 되게 너무 화사하게 올라가가지고 이 약간 층이 너무 많이 생기는 제품들이 되게 많은데 이 제품은 투명하고 되게 맑게 올라가서 아무리 많이 올려도 어, 탁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좀 모공에 되게 진심이고, 모공이 진짜 넓은 사람이잖아요. 이 제품 자체가 잡티 커버를 해줄 뿐만 아니라 모공 커버도 해주고 프라이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따로 프라이머를 사용하지 않아도 바로 베이스를 올릴 수 있어서 정말 간편하게 사용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바를 때 롤링을 하면서 바르다 보면 유분을 흡수하는 다공성 구상 파우더가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결이 정말 산뜻하게 피팅이 되는 감이 딱 느껴져요. 저는 진짜 선크림을 바를 때 유분기인 선크림을 정말 좀 지향하는 편이거든요. 소내추럴의 선크림은 이 유분감을 싹 잡아주니까 매끈하고 딱 떨어지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파운데이션을 올리거나 쿠션을 사용하는 타입이 거의 세미매트 타입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정말 밑착력이딱 되게 똑 떨어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피부의 컬러 미착과 지속력을 높여주면서 잡티 없는 도자기 같은 피부를 표현을 해주니까 아 진짜 이거는 딱히 파운데이션으로 올리지 않은 파데 프리 메이크업으로도 사용하기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주름이랑 미백 그리고 자외선 차단 3중 기능성 기본이고요. 팔중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저처럼 건조하시거나 그다음에 매트하거나 세미매트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해도 을 각질이 부각이 되거나 쩍쩍 갈라지는 피부 표현 없이 사용할 을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양쪽을 보시면 알겠지만이 토너 선크림 자체가 엄청 내추럴하면서 생기있는 피부 표현이 딱 보여요. 지금 반쪽만 봐도 아시겠죠? 이 모공까지 삭 메워주는 느낌. 여기랑 여기랑 보이죠? 이렇게 봐도 여기는 모공이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정말 깔끔하게 메워주는 느낌. 그리고 프라이머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요철까지 정리를 해주니까 매끈한 피부의 마무리감까지 볼 수가 있어요. 진짜 저는 메이크업하기 전에 이거 한 방에 딱 쓰면 진짜 편안하게 메이크업하게 돼요. 나머지 반쪽도 제가 마저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처음에 바를 때는 약간 촉촉한 느낌이다. 라이트한 좀수분 크림이라고 다 느낄 수 있는데 진짜 이게 롤링하면서 바르다 보면 보송하게 마무리는 되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바르면서 보송한 느낌 있죠?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보송한 마무리감. 여기에 제가 쿠션을 좀더 올려볼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감이 어떤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저는 진짜 이게 너무 좋았던 게 따로 막 프라이머랑 베이스를 바르지 않아도 이렇게 모공까지 메워주고 한번더 필터 얹은 듯한 피부 톤을 만들어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지금 양쪽 다 쿠션을 다 올린 상태인데 입술에 너무 컬러가 없어가지고 살짝 입술 컬러도 올려봤어요. 따로 프라이머를 사용하지 않아도 정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제가 요즘에 자주 사용하고 있는 소내추럴의 UV톤업 선크림을 보여드려봤고요.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밀리밀리 김밀리였습니다 안녕. 빠이.